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 제가 희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전에 제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사실 제가 중국에서 10년 전에 파마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 중국에서 절대 네. 죽어도 파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한번 다시 도전을 해봤어요 그런데 미용실에서 제 머리를 동충하처럼 만들어봤어요 어...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드디어 55km 50, 짜리 세계 최장의 다리 강주아 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와 오늘 시진핑 주석도 강주아 대교 개통식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을 어, 어, 어, 어, 을 어, 어, 어, 어, 어, 어, 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홍콩과 마카오는 1리밖에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가는데 편도로 1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30분밖에 안걸린다고 합니다 오, 엄청 빨라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마카오 옆에 중국 주해가 있잖아요 주해에서 홍콩을 가는데 차로 3시간 30분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 다리 개통으로 인해서 무려 3시간이나 다죽었고와 대박이죠? 그래서 30분밖에 걸리지가 않는데요 현재 다리가 홍콩, 주해, 마카오를 잇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바다 위에 지어진 이긴 다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6급 태풍 주모 8.0 지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다리라고 합니다 와우. 이 강주와 대교는 여행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국 첨단 IT 기업과 제조업이 발달한 광동성 금융과 물류의 허브, 홍콩 관광업이 발달한 마카오를 묶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혁신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 직업이 가이드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이 마카오를 놀러 오실 것 같아서 기쁜데요 <웃음>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주는 마카오지만 옆에 있는 주의 쪽도 제가 많은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해볼게요 마카오 여행정보, 일상, 맛집 그리고 중국어 회화와 요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제 유튜브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어, 뭐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